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이제 서울이 찾아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가족, 친척들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 굉장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안 사길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너 그거 괜히 사서 이렇게 됐지 않냐고 놀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신세한탄 하시면서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결국 부자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떨어질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있고 예, 물론 하락을 맛보지 않으니까 는 이런 시기가 왔을 때덜 고통스럽겠지만 은 인생을 평생으로 놓고 봤을 때 부자가 되지 않고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는다면 라 결국 월세나 전세를 내주면서 부자한테 돈을 갖다주는 소비자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부자 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런 시기들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절을 잘 견디면서 고통을 한번 겪고 다음번에 겪을 땐 이거보단 덜 하실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항상 오르고 항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집값이 오르면서 가지고 못한 분들이 길게 고통을 받았죠. 자 지금 시기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결국 가지고 있고 고통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못 가진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게 나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잘 대응하시고요. 마음 굳게 드세요. 지금 절대 매도할 타이밍 아닙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추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택 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이 없으신 분들이나 1주택자는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이 아마 가장 고민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설을 전으로 해서 예, 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자, 지금 과연 부동산을 사야 할 때인지 사지 말아야 될지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느냐 오르냐?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오르면 살 거고 떨어지면 안살 거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분명 규제는 다 풀렸습니다. 시장에 진입하기 정말 어려웠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1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사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규제가 거의 다 풀렸고 사기 편리한 상황이에요. 불편했던 게 편리해졌습니다 대출도 완화되어서 레버리지 많이 쓸수 있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도 3년까지 풀리고 분명 사기 편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샀는데 떨어질까봐 누구나 이렇게 매수하기 전에는 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면 올랐으면 좋겠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격 변화에 민감도는 차이가 좀 있어요.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일수록 가장 민감하고요. 분명히 오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시는 수요가 많고 1주택자가 그다음 다주택자가 가장 덜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 가격의 변화 크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먼저 움직여줘야 시장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상승폭도 크게 키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지금 상황 분명 규제는 풀렸고 사기 편리한 상황은 맞는데 여전히 다주택자는 사기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규제 때문에 불편한 건두 번째로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매입하는 목적이겠죠 목적도 달라요 일단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거주할 목적이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 1주택자는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근데 다주택자는 투자성이에요. 투자성. 투자성 하나만 보는 거예요. 미래가치. 내 자본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굴릴 수 있을까? 더 많은 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입지와 종목은 뭘까?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해왔고 현재 가치 대비 미래 가치. 즉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그 말은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수익을 높게 가져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투자자가 뭐 한두 번 사봤겠습니까? 이게 내가 사야 되는 상황인지 사면 별로인 상황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문의를 하는 부동산만 보더라도 거의 다다 다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이지 현재 아파트 시장을 뭐 갭투자로 사고 싶다 이런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투자자들보다는 실제 수요자들에 의해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 소형 부동산은 무주택자 그리고 중상급지는 갈아타기 수요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단기간에 이게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단기간에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투자자 진입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고금리에 플러스 전세가 하락 전세가 하락은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금리도 높아 그럼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나요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제대로 머리가 작동하고 있다면 라 진입하는게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시장은요 그래서 경험이 없더라도 이 무주택자, 1주택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갈아타기나 아니면 내집 마련 보다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종목으로 베팅하는게더 나을 수 있다는 라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들어오려면 은 이게 갖춰져야 돼요. 충분히 가격이 하락해주고 전세가가 회복되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져야 돼요. 전세가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 수요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바닥이라고 부르는 타이밍인데 과연 바닥을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특히 아파트는 이 다른 자산들보다도 덜 그리고 천천히 떨어져요 이 황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보다 제일 나중에 파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덜 천천히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른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볼 때는 이 매매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전세가의 회복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자가 진입하기 좋고 시장에 급반전과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려면 은 투자자 진입이 필수인데 결국 충분한 하락과 전세가의 상승 이두 개가 맞물리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맞추기 어려운 이 매매가 하락보다는 전세가의 그 상승에 집중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게 바닥을 맞추기 더 쉽다는 라 거예요. 특히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할 때 지금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리의 충격에 의해서 시장 가격 변화가 크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리 충격이 어디에 더 많이 가해졌느냐. 사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데미지를 크게 입었어요. 자, 따라서 추후에 금리의 충격이 가시고 완화되고 인화되면 추세 전환 됐을 때 가장 가격 변화가 클 것은 매매보다 전세일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급락이 나왔던 자리들. 특히 전세의 영향을 매매가가 가장 많이 받는 게 입주장 전후입니다. 그래서 입주장에 대한 데미지를 크게 입었던 장소들 그런 단지가 매매가도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추세 전환 됐을 때 전세가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매매가도 폭발적으로 성장해내서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회복이 굉장히 빠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아파트 시장 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정해진 거예요. 자, 지금 아파트를 사도 되는, 사야 하는 경우는 그럼 뭘까요?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또 무주택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나의 아파트보다, 내가 가진 아파트보다 하락이 크게 나온 상급지로 갈 것. 이렇게 되면 내 아파트의 하락분보다 하락이 크게 나온 단지를 가기 때문에 좀더 작은 자금으로 상급지로 간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무주택자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 전세가 하락이 크게 나온 네. 그래서 매매가 하락도 크게 나온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 가면 추세전환 했을 때 전세가나 매매가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폭 자체도 클 거예요 자 이때 주저주저 하실 거예요 아까 말했던 곳 근데 타겟 아파트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내 아파트보다 하락이 크게 나왔다면 그 하락에 연연하지 말고 바로 움직이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이거 바닥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추가 하락 기대하는 거 그리고 무주택자면 은 바로 이런 단지 찾아 사면 되는데 1주택자 분들이 문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내 아파트를 팔각오가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상급지로 갈아타면 반드시 추세전환 했을 때 훨씬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아파트가 회복되는 것보다 배로 회복이 될 거니까 상급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경우는 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주택자 1주택자의 한정된 이야기고 하락이 크게 나온 이 입주장 여파의 데미지 크게 나온 전세가 하락도 크게 밀리고 매매가도 따라서 말린 그런 상급지 최대한의 상급지를 찾아서 어, 사는 것이 지금 아파트를 살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은 지금 굳이 아파트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라고 치면 은이 아파트 시장을 봤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상품이던가 두 번째, 아니면 은 미래가치가 높아서 수익이 극대화된다던가 근데 아파트를 그냥 봤을 때 미래가치가 그냥 막연히 높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게 새롭게 바뀐다던가, 재건축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재개발이 된다던가, 뭐, 이러한, 그, 모멘텀이 180도 바뀔 수 있는 이 포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황금성이 높다고 해서,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투자자라면, 첫 번째, 아까, 내 돈이 적게 들어가던가, 그럼 내 돈이 적게 들어가려면, 전세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세가 회복을 먼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격 급등하고 전고 좀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추세 전환하고 그건 어렵습니다. 전세가 회복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기다리면 무조건 지금보다 돈이 덜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충분한 가격 하락과 전세가 회복 그 맞다는 지점 다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아요. 무주택자 일주택자보다도 더 여유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 아파트 시장을 볼때 우리 부동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라면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봤을 때 수익률이 지금 높을 부동산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잖아요. 미래 가치가 월등히 높아서 180도 바뀌는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고 또내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종목도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로 봤을 때 부동산이 가장 좋은 상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다 봤을 때 진짜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도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경우랑 사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나뉘게 되고 예, 여러분들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개개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회결하해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케이스별로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모든 시점 상승기 때도 그렇고 하락기 때도 그렇고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 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야 되는 분도 있어요 사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자, 분명히 이 상황 활용해서 여러분들 기회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기회는 있어요. 제가 쭉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협하게 아파트만 보고 가지 마시고 다른 시장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체크하고 궁금해하고 해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부자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히 자산의 하락기입니다. 금리의 영향을 받고 수익률이 저조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리밸런싱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내 돈을 적게 드리고 수익률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게 뭔지 항상 연구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이야기 듣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하단에 고정 댓글 제가 남기는 댓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파란 링크 누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설잘 보내시고 설 이후에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들 다루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설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